안녕하세요 초론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4일 밤입니다 부산이 조정으로 지정된지가 11월 19일이니까 어느새 한 5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제목처럼 만약에 계약 후에 부산이 장금 전에 이렇게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재개발 그 조합원 입주권이 음 이주비 승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오늘 한번 알아볼까 하거든요. 어 먼저 무주택자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다 승계가 되더라고요. 근데 혹시 1주택자이다 그럴 경우는 50% 정도까지만 승계가 되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아예 승계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이 되냐는 거죠. 어, 예를 들어 계약을 2020년 어, 10월 2020년 10월 예를 들어서 한1 5일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을 2020년 11월 한1일점 쳤습니다 잔금을 이제 12월 2일점 치려고 딱 계산을 하고 대출을 이제 이주비를 제외한 금액을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경우에 어, 우리가 돈을 넉넉하게 남겨두고 계약을 한것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무주택자인데 그대로 승계되고 이런거 아무 문제 없죠 1주택자도 뭐, 10%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감정가액의 10% 입니다 감정평가액의 10% 감정평가액의 50% 만약에 감정평가액이 1억이라 그러면 승계 받을 때 그냥 천만원을 상환을 하면 돼요 뭐 어느 정도 감당할 정도만한 금액이다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이주택자인 거죠 그리고 현재 1주택자인데 어 여기다가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을산 거예요 매수하기를 원 플러스 원. 그러면 원 플러스 원을 잔금을 치는 순간에 이미 3주택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죠 3주택자가 되니까 당연히 4주택자가 되어서 2주비 승계가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 이게 마, 이게 맞는가요? 은행에서는 조정 그 묶인 이후에 대출을 접수하는, 그게 조정 묶인 이후에 접수하는 거는 전부 요렇게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다주택자 경우에 이주비 안 된다라는 거죠. 1금융권이 지금 이렇더라고요 2금융은 조금 느긋해요 그래도 뭐 다주택자라도 계약서를 쓴 그게 조정 전이고 어, 돈이 실제로 입금된 그 은행 거래 내역만 증빙을 해가가면 괜찮은데 1금융은 그냥 계약을 언제 했던지 불문 잔금이 조정 이후이고 예를 들어 이주비를 그 이후에 접수를 한다 아니면 잔금을 그 이전에 쳐서도 이주비 접수를 조정 묶인 이후에 은행에 가서 등기필증이 나와야 이주비 승계는 하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11월 19일 날 발표가 났는데 11월 17일 날 잠금을 치고 예를 들어서 등기 접수를 해놨습니다 등기소에 아직 필증이안 나왔죠 바뀐 명의자 매수자 명의로 그필증이 나와야 서류를 다 준비를 해서 은행에 접수를 하러 가잖아요 그럴 때도 이주비는 조정 묶인 후에 접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예사로 은행에서는 은행 기준으로만 딱 얘기를 하는데 입장을 정말 바꿔서 계약을 다돈 나올 줄 알고 예상을 세워서 계약을 해놨는데 이 주비 안된다 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무슨 정책이 이런 정책이 있을까요? 아니 양도세도 계약 을 조정 전에 했고 돈이 건너간 걸정빙을 하면 그 전에 취득한 걸 기준으로 뭐 일시적 일가구 2주택 적용할 때도 그 전에 기간을 적용을 해주고 어 취득세도 구청에 그 전에 계약했던 그 계약서와 실제로 계약금이 왔다 갔다 한걸정빙을 해서 제출을 하면 그 전에 주택수 비규제 지역이었던 것 같으면 3주택제부터 중과이잖아요. 그런 걸 그대로 적용을 한다는데 이 은행은 왜 이렇습니까? 왜 그전에 계약을 다 했고 어, 나중에 자금계획을 이주비를 받는다 가정을 하고 자금계획을 세워서 매수를 한 분들한테 그냥 무조건 안된다라고 하는가요? 지금 소장님들 멘붕와 계신 분 많으세요? 부산의 조정지역의 소장님들 어, 이렇게 묶일 줄 아무도 몰랐고 맞잖아요? 사신 분도 마찬가지로 여유자금을 가지고 남겨놓고 사면뭐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걸 다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는 그건지 이 나라에서는 은행에서는 계약금이 건너가고 매수와 매도의 어느 한쪽 사정으로 인해서 심지어 뭐 옛날에 한 5,6개월 전에 계약한 걸 아직 잔금 안친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조정이 이렇게 묶여줄 줄 알았겠습니까 벌써 몇 개월 전에 좀 말이 안되는 걸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참 안타깝습니다 어, 어떻게 이걸 봐야 됩니까 어, 오늘도 이제 다른 부동산에 잔금을 치러 갔더니 어, 그 소장님도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 소장님 다 주택자인데 이거 이주비 선게 안된다는데 어떡합니까? 소영님. 그 사실 매수사님들은 이런 경우 없습니까? 하고 걱정을 해가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는 중에 또 대형 상부역 앞에 계신 소영님도 이미 2주택이신데 원플러스원을 사신 거예요. 원플러스원 경우에는 또감정평가액도큰 것들이 많잖아요. 어, 소영님 이거 2주비 쓴게안 된다는데 어,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어, 매수사장님이 팔을 동동 구르고 이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계약한지는 벌써 한 달도 넘었는데. 은행에 전화했더니 방금 딱 요렇게 저거들이 노대로딱 그냥 얘기한다는 거예요. 답을 어떻게 내야 되겠습니까? 무슨 정책이 이렇습니까? 너무 편안하게 뭐이럴 진행을 하는가 싶어서 은행이 솔직히 화가 나려고 합니다. 그 과도기에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왜 이걸 굉장히 이렇게 곤란한 지경으로만 보내나요? 예측 가능한 일인 것 같으면 얼마든지 대비를 하죠. 그렇지만 빨리 잔금을 치고 싶어도 상대방 쪽의 사정으로 잔금을 늦추었을 수도 있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1년이 지나야 일반 세율이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잔금 빨리 치고 싶어도 못 치고 미뤄두신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는 좀 은행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유튜브에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실시간 스트리밍을 어떻게 하나 이래 싶어서 이것저것 뭐 메모장도 열어보고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조금 조금씩 이제 느는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